안녕하세요 제시지과 교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브레게 시계로 찾아왔는데요 이 제품은 2000만원 초반대에 판매가가 형성되어 있던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이름은 브레게 클래식입니다 번, 번호를 보시면 이 시계가 부여받은 번호는 브레게 3068 이고요 뒤를 보시면 이 아래쪽에 브레게 3068 이라고 써있습니다 이 제품의 레퍼런스 넘버는 5920이고요. 5920을 터서 찾아보시면 이 제품에 대한 더 자세한 팩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먼저 베젤의 사이즈는 이쪽에서 이쪽이 34mm이고요. 약 34mm, 두께는 약 7mm입니다. 보시면 이렇게,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인이 되었고요. 안쪽도 단순해 보이면서도 여러 가지 닷 무늬처럼 다다다닥 되어 있어서 심심할 수도 있는데 살짝 포인트를 줬습니다. 이 시계의 초침은 이쪽에 있고요 지금 30초를 지나가고 있고 로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시에 날짜창이 있고요 한번 빼면 날짜창 두번 빼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는 오토매틱 시계이고요 이렇게 핀 버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뒤에가 시스루백이 아니어서요 로터를 볼수 없지만 오토매틱 시계이고 최대 파워 위저브 시간은 무려 72시간 그리고 방수는 30m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심심할 수도 있는 이렇게 물결무늬로 와 같이 각인을 넣어서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 뒷팔을 가지고 있고 이 같은 시계를 제시 직거래소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제시 직거래소였습니다 부에게 클래식 짠.